TV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 로드 베스 해드립니다 자리 잡고 해왜 이걸 또하라 그랬어요? 뭘요? 이거 환수하라고 아 네. 지금 환수 중이고요 네 맨날 저한테 맨날 무슨, 무슨, 무슨. 뭐그 어항 관리하기 음. 쉽다 뭐 음. 10분이면 세팅한다 이러는데 이것도 10분이면 음. 돼요? 이거 30분이요 음. 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30분이지 그럼 스케치를 음. 해야 되는데 음. 머릿속에 있어 그건 본인 생각이죠 음. 아 그런가? 근데 네, 응. 오늘 뭐 10분 만에 세팅한 어왕? 우리 옛날 영상에도 계속 댓글이 달리는 게 있어요. 어떤? 수초왕, 수초왕, 수초왕, 네. 세팅이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 수정만 돼도요, 이거 그냥 환수만 하죠. 트리밍, 수초왕이 제작하는 게 트리밍이잖아요. 네. 알록달록하고 예쁘고 좋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좀볼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비어톱도 비어톱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수초왕이 정립이 된게이 모습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넉자, 하이 이런데 할수 없으니까 예. 제가 저희 집에 뭘 만들어놨죠? 턱자, 두자, 두자. 턱자 무한소왕도 이런 느낌이지만 예. 두자 소폭에 어. 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놨는데 예. 진짜 쉬워요. 어. 그래서 저 그걸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뭐 보여주실래요? 네, 세팅이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 말하는 가운데 돌아갈 아, 텐데.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어떻게 꾸며냐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왕이면 초 소일은 무조건 좀 써주세요. 뭐에 어. 가급적이면 흡착기를 써주시고요 음. 끝 모서리 부분에만 수초도 조금 심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초를 이 영상처럼 이렇게 소일을 좀 넣어주시고요 어. 돌 같은 거, 돌주소온 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뭐, 듣고 있죠? 네 따진 <웃음> 사람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돌을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수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저, 어떤 수초냐? 네 오케이. 제가 말해주는 수초만 사세요 인터넷에 최저가로 미크로소리움 기본 사시고요 그 다음에 네로립 사시고요 트라이던트 이세종 사면 약간 다른 느낌을 주면서 풍성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일단 풍성해야 되잖아. 오케이. 뭐든지. 그럼 일단 그건 예를 들고 이탄 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탄은 안 필요합니다. 아예.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저압도. 저압 있으면 좋지만. 아니야 좋지만 이렇게 말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지 마세요. 왜냐 그게 좀 중요해요. 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아 이탄 안 네, 해도 돼. 안 해도 된다. 아 오케이. 안 해도 되고 조명을 가장 줄여주고요. RGB 이렇게 막뭐 15만 원, 20만 원짜리 해가지고. 아, 뭐,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뭐, 2만원짜리, 거의 조명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 해주세요. 어.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음. 이 조명, 이와 함 조명을 보시면, 야, 너는 캐실 썼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강한 출력 대비 한 20% 30% 대 쓰고 있어요. 아, 강화 조명 필요 없고, 그리고 뭐, 기교 필요 없고요. 크로소리온 이 종류만 쓰셔도, 그리고 음. 볼비티스 이런 종류만 음. 쓰셔도 풍성하게 일단 보입니다. 음. 이 다음에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잔, 가지 유목들 제가 장가지 이렇게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그냥 빈자리에 넣은 거예요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그쵸. 개인이 즐기는 원함으로서자 그럼 환수 네그 기다려 보세요 네. 그리고 저 끝에 아까 소일 박은 부분 있죠 그런 데다가 네. 크립토콜린의 발란세나 네. 앞쪽에 크립토콜린의뭐모좀더씹어도 좋지만 아안 해도 됩니다 소일은 아까 무슨 목적이었죠? 패치를 네. 좀 내려주는 네. 역할이기 네. 네. 때문에 수초는 약산성이 있어서 음. 잘 자랍니다 아 네.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음. 환수는 음. 지금 주 1회 한 10% 내외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2주일회한대요좀 시간 지나면 2주일에 네. 아, 10, 10%에서 20% 아, 정도 오케이. 해주시고 트리밍 할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딩하시면 트리밍 한적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것도 지금 한 3달 됐나요? 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음. 10분 안에 꿈이 나와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음. 음. 책임질 거예요. 10분. 무조건 네. 됩니다. 네. 10분, 10분도, 음. 아니, 네, 할수 있어. 10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또 음. 자기만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냥 그만큼 쉽다는 음. 거죠. 음. 그렇죠 음. 30분 음. 드릴게요. 음. 그왜 본인이 주세요. <웃음> 그니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그만큼 식단 쉽다. 거 아니에요. 식소 손이 많이 안 가고 네. 관리에 효율이 줄어든다. 근데 아, 전체 다 소유를 깔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거든요. 음, 네. 일단 음. 요거부터 이 음성 계열에서부터 마음에드시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셨고 그 한번 적용해서 네.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체 이탄은 안 했어요? 액체 이탄 고려 안 해요. 아. 고압 이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네, 저는 고압이 탄 혼자 된다? 네, 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뭐예요, 뭐? 그러면? 그게 다르잖아, 말이랑. 안 해도 된다. 고압이 탄은. 왜 나와요, 그럼? 저요? 네. 그제 키바라 고압이 탄 통이 저 집에 있거든요. 아, 그니까 러 그걸 왜 하냐고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안 안 해?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조금 게 낫다. <웃음> 낫긴 하죠. 그렇데 굳이 하지 마라. 네, 수초에 있는 이탄이좀 있어야 네. 좋긴 하네 근데 음성 위주로, 볼비 이런 것도 위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아. 팩트입니다. 이거 조명을 너무 세게 틀지 마라. 오케이. 예, 런게 말씀드리고 이런 네. 하실 거예요. 막뭐 뭐, 수중용 본드도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미크로나 볼비 이런 거할 때는 돌타이나 이렇게 그냥 면돼요피나티피다나 이렇게 굴락이 작은 애들은 붙여주는 게 좋은데 어... 모스나. 이렇게 야. 미크로 구렁이 만하잖아요 하나 타면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도 오잖아요. 본드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원하는 위치에 쏙쏙쏙쏙 넣으면 돌만 있어도 이 고정이 잘 되니까 예. 그렇게 또 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새끼들 보이죠? 아직 구분이 안가는데 그때 그 어떤 애로 자랄지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뭐. 뭘 키웠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냥 막다 때려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참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 고기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 감이 안와서 아... 이게 뭔지는 알고 뭐 딴걸 아, 넣으려고요 네. 그거 잘찾고 있네 미칠 것 같아요 아...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비잎파도 이끼가 조금씩 벽면에는 끼거든요 근데 나비잎파를 넣고 싶은데 안 넣고 있잖아요 그때문에뭘사할까봐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누군지 밝혀지면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쉽게 할수 있는 수초왕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손이 많이 안가고 네. 물 관리도 쉽고. 네. 네. 그런데 대신에 푸르푸르하게 구경할 수 있는 오케이. 그런 아기자.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키였습니다 안녕. 끝.